얘는 사건 번호 사경 예, 이름이에요. 주소는 여기고요. 전용면적이 꽤 커요. 5 8평 정도 되는, 되니까 실분양면적은 60평대가 훨씬 넘는 그런 어, 방이 5개 정도 있을 거예요. 5개 정도 되는 아파트고요. 어, 감정 가격은 9억이고요. 이제 지금 한번 유찰돼서 30%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6억 3천에 지금 9월 11일 날2차 기일이 잡혔어요. 권리 분석이 경매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렇게 유료 사이트에서 권리 분석을 간단하게 해줘요. 간단하게 해준 권리 분석이 맞는지 틀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한번 볼게요. 권리 분석을 등기부등본으로 권리 분석을 보는 건데. 여기 빨갛게 지금 되어 있어요 소멸 기준. 그래서 이 밑으로는 다 없어지는 애다. 내가 이거에 대해 책임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봤더니 뭐 은행이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유동화 회사. 유동화 회사. 조금 더 공부하시면 유동화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 데 상관없어요. 세권자 이름이 유동화인 거예요. 그리고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또 중요해요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세입자 권리 중요한데 지금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어, 크게 우리한테 귀찮게 하는 일이 없어요 어, 한마디로 깨끗한 물건, 찜플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으로 한번 인장을갈 어, 건데 인장 가기 전에 사전 조사하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 그림 을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 옛날 아파트예요. 분당에 균형적인 501호 5층이래요. 몇층 중에 5층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17층 중에 5층이래요. 나쁘지 않죠? 네? 네! <웃음> <웃음> 어르신들이 사는 집인가봐. 그쵸? 그렇죠? 렇 그, 위치 중요해요. 는이리 집에 내부 구조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캐어 가우스하게 좋은데 다섯 음. 네, 개인이고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무실 저희 사무실 근처인데 지금 음, 저희 사무실이 아탄역에 있거든요. 아탄역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에 좀 가까워요. 지하철역에서도 그닥 멀지 않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보뜰 마을이라고 있잖아요 여기가 판교예요판교고등학교 옆에 써있네요 판교랑도 되게 접근성이 좋아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판교 비싸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조금만 내려가면 은 판교역에서 가깝잖아요 판교역 근처가 좀 비싼데 비싼 이유가 있어요 물론 판교가 새 아파트가 많아서 비싼 것도 있는데 교통이 좋으면은 그 동네가 좀 비싸지밖에 없어요. 판교역에서 강남역까지 내정거장 다섯 정거장 이렇게 갈수 있거든요. 물론 판교역하고의 거리가 아주 가깝진 않아요. 또 다른 곳보다 가깝고 또이판교와 접근성도 좋고요 그리고 또 이쪽은 호재가 있어요 여기 이제 매송사거리하고 벌말사거리 여기가 지하 이제 고속화도로거든요 근데 여기를 다 덮어가지고 공원화를 하기로 성남시장, 성남시장님이 누르더라 <웃음> 어디갔어?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 음. 뉴스예요. 2015년 뉴스인데 매송벌말 구간 녹색공원화 사업 첫삽을 떴대요. 어? 진짜? 언제 <놀람> 떴죠? 위에 덮는 거예요. 응. 위에 덮어버려. 그니까 많이 보도 얼굴이에요. 요즘에 동상이몽 투 보시죠? 아주 부인하고 동상달몽 당신은 정말 이재명 시장님이 기공식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덮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좋겠네요. 이를 싹 덮었어. 싹. 여기까지. 어? 지금은 길 이렇게 못 들려서 시끄러는거쫙 하고 있어. 그러면 거의 판교 생활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탄천은 사이에도 이쪽이 다 판교 되겠네요. 그럼요 여기 가 판교 생활권이 되죠. 그렇 여기 여기 판교 응. 아름발 여기 어우이가 다 판교 되는 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대우, 지금 이 물건이 대우 아파트거든요. 대우 아파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조사를 했고요 어, 저, 어, 실제로는 또 다시 가야 되니까. 좀 이제, 다, 좀, 가요? 가요? 그만큼만 공부하고 갈까? 가요? 응, 어, 네. 끝! 가요! 끝!